3일차 일주일의 정점 주일 오늘의 묵상구절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저희에게 강론할 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사도행전 20장 7절 개혁한글 네, 오늘은 주일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아, 왜 그리스도인들은 주일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길까요? 아, 주일과 나머지 6일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구약의 안식일과 신약의 주일은 어떤 상관관계일까요? 특별히 여러분에게 주일은 어떤 날이신가요? 이런 질문을 갖고 예배 묵상의 문을 열기로 하겠습니다. 안식일이 창조주 하나님을 기념하는 날이라면 주일은 구속주 예수님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질서인 안식일을 준수할 때 우리는 안식과 거룩 그리고 사김과 언약의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함을며이 십자가 보혈로 타락한 인간을 구속하시고 구약을 완성하신 예수의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은 안식일 이상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이 부여함을 만끽하는 날입니다. 이 초대교회가 안식 후 첫날인 이 주일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고 그날에 예배로 모였다는 이 대표적인 근거 구절이 오늘 묵상구절인 사도행전 20장 7절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은 제가 만든 브이로그 안식일이냐 주일이냐를 꼭 참조해 주십시오. 왜 복음이 안식일과 주일 논쟁의 해법인지 자세하게 다룰 것입니다. 그리스인에게는 하루 24시간, 일주일 또 365일 모든 시간 모든 날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일주일 가운데 하루를 복주시고 특별히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일은 일주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예배는 그 주일의 정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구약 이스라엘은 이 성막을 중심으로 열두지파의 위치가 존재했습니다. 예배가 한 나라의 중심이었고 백성의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한 나라가 움직였습니다. 이스라엘 국가는 그런 의미에서 예배 공동체였습니다. 영적 이스라엘은 오늘의 교회도 주일 예배를 중심으로 모이는 예배 공동체라고 할수 있습니다. 주일 공예배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그분의 삶을 상기함으로 시작하는 일주일의 원천이요 정점같은 시간입니다 물론 이 신약시대에는 예배 개념이 확장되었습니다 제사와 성막, 성전의 제한적인 장소 개념을 초월해서 이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삶으로 드리는 예배 그리고 주일 예배와 나머지 6일의 예배 이 모두가 중요해졌습니다 삶이 예배요 예배가 곧 삶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기독교는 일주일 하루를 따로 떼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된 교회로 모여 드리는 이공 예배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모이기를 힘쓰라는 이 히브리서 기자의 권면대로 몸된 교회가 주일마다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부정할 그 어떤 근거도 성경에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1938년 미국의 주 5일 근무제가 시행되면서 주일에 교회마다 텅텅 비는 그런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이때 폴 주이트가 주일신학을 공론화했고 그 결과 미국 교회는 주일에 대한 의미를 새롭게 조명하는 노력으로 사람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오는 그러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폴 주이트는 세계사와 교회를 통해 볼때 기독교를 약화시키고 확장을 막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주일의 의미를 약화시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해하신 이 안식의 주일에 몸된 성도가 함께 모여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힘입어서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길이 막힐 경우 하늘의 모든 은사와 신령한 양식의 소통이 원활하지 못할 것이고 성도의 사랑과 환대가 식어지고 또한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이 죄성이 활개를 치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19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교회는 새로운 모임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유튜브 앱에 그리고 비대면 줌 미팅 같은 이 문명의 이기에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갈수록 성도의 모임에 대한 이 새로운 정의를 업데이트 해야 할지도 모르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몸된 지역교회 공동체 예배를 통해서 하늘의 부여를 채우십니다. 이 공예배 현장에서는 영적 집중도,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감화, 감동, 그리고 말씀의 선포, 회중 찬양의 능력, 교우들과의 친밀한 교제 등등 모든 면에서 혼자 있을 때 경험할 수 없는 그런 강력한 영적인 시너지가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에서 주일로 바뀌긴 했지만 여전히 일주일의 하루를 쉬고 주기적으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독특한 창조 질서는 천국 가기 전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묵상질문 현재 주일 공예배는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 내 삶의 중심인가? 아니면 변두리인가? 우리가 매주 드리는 이 공예배를 중심으로 일주일을 하나의 예배 사이클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일 공예배는 일주일의 초점이자 목표입니다. 주일은 한 주간의 시작이면서 동시에 월요일부터 주일을 향해 사는 것입니다. 주일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 6일도 존재하는 것입니다. 수제너해셸셜이 안식에서 언급한 것처럼 우리가 한 주에 나머지 엿새 동안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안식일 경험의 깊이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엿새는 주일로 나아가는 순례 여행입니다 결국 탐 크라우터가 말한 것처럼 주일 예배는 일주일 동안 매일 드린 예배의 최고 정점인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거꾸로 삽니다. 주일에 이 거룩한 안식이 안 보이고 주말에 놀러 갈 목표로 사는 것입니다. 미국을 대표하는 극사실주의 화가이자 사진작가인 척클로스는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금요일을 기다립니다. 기다리는 정도가 아니라 학수고대합니다. 그리고 지겨운 닷새의 삶을 보상이라도 받으려는 듯 주말 동안 안간힘을 씁니다. 나는 재밌게 놀아야 해. 나는 끔찍했던 지난 5일을 어떻게든 보상받아야 해. 그러기 위해서 장난감이 필요해. BMW 컨버터블이 필요해. 요트가 필요해. 자본주의 체계란 놀라울 정도로 못돼 먹은 겁니다. 80% 이상의 사람들이 생계를 위해 하는 일에서 아무런 즐거움을 얻지 못한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정말 미쳤어요. 이런 지적은 크리천에게도 피해갈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들에게 주말은 5일 동안 열심히 일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누려야 하는 여가일 뿐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대한 기대감이나 예배 드림에 대한 설레임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일은 충전받고 토요일까지 그 에너지를 소비하며 겨우 견뎌내다가 주일은 단지 다스든 휘발유를 재충전하는 주유소에 불과한 것입니다. 주일 예배는 삶의 필요를 채우는 도구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거룩한 예배가 한낱 내 개인의 욕구나 필요를 채우기 위한 천박한 용도로 전락해버리고 마는 것이죠. 이것은 소극적 예배 사이클 모델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영적 성장 곡선은 전반적으로 하향 곡선을 이루거나 자라면 현상 유지하기에 급급합니다. 그러나 주일 레벨을 통해서 은혜의 강에 잠시 발을 담갔던 그 물기마저 세상에 나가면 며칠 안에 메말라 버리고 맙니다. 발바닥은 갈라 터지고 피고름 나는 통증 때문에 절룩거리며 영적 전투는커녕 생존을 위해 바둥거리는 폐잔병이 되어가는 것이죠. 이 상태로 또다시 주일을 맞이하는 영적 전사자의 모습으로 몇 년을 살아온 분들도 계십니다. 이것은 주일 예배에 대해 무의식 중에 갖고 있는 잘못된 패러다임인 것입니다. 그러나 적극적 예배 사이클 모델은 월요일부터 주일을 향해 나아가는 삶입니다. 주일 공예배가 영적 에너지의 클라이막스인 것이죠. 이두 모델의 차이는 현격합니다. 적극적인 사이클 모델은 영적 성장의 상향곡선을 그리게 됩니다. 성도는 매주 예배 때마다 왕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통치권을 위임받습니다. 교회는 이 왕같은 제사장인 성도들을 세상에 파송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이 그리스도인은 위임받은 하나님의 대사로서 이 땅을 사는 것이죠. 예배자의 마음과 또 삶에 동행하시는 이 성령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생활 속에서 복음의 영광을 경험하는 적,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죄를 극복하는 경험, 나에게 해를 끼친 자에게 십자가의 이타적인 사랑을 실천하는 사건 등등 작지만 위대한 승리의 기쁨을 지닌 채 다시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는 이 사단의 진을 짓밟은 개선 장군이 개성가를 부르며 보호자 앞에서 승리를 자축하는 축제의 현장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적극적인 예배 모델로 일주일을 살 경우 신앙은 한주한주 한주 지날수록 성장 곡선을 이룰 것입니다. 1년 52주가 지나면 성도의 성숙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의 사이클로 10년을 살았을 때 그의 삶은 놀라울 만큼 성숙해질 것입니다. 그가 속한 가정의 분위기도 바뀔 것이고 그가 일하는 직장은 물론 사회와 국가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묵상질문 나의 주일 예배 습관은 소극적인 모델인가 적극적인 모델인가 월요일부터 주일을 향해 사는 삶의 패턴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번 주부터 바꿔야 할 행동이나 마음의 습관이 있다면 생각나는 대로 적어보자.